셀을 처음에 실행하시면 도구모음의 모양이 지금 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도구모음은 해상도나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모양이 바뀝니다. 지금 창의 크기를 최대로 하면 셀 스타일이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최대로 해주면 셀 스타일이 이런 모양이 되죠. 그리고 삽입 삭제 서식도 기존에는 삽입 삭제 서식이 위아래로 나열이 되다가 칸이 넉넉해지면 옆으로 나열이 되게 됩니다. 메뉴의 모양이 다르게 보일 때는 창의 크기를 변경하거나 해상도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을 더블 클릭하면 도구 상자가 사라지죠. 다시 홈을 더블 클릭하면 도구 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어떤 거든 더블 클릭하면 도구 상자가 사라지고 더블 클릭하면 도구 상자가 보이게 됩니다. 이제 값을 입력할 건데 자료에서 입력하는 값은 제목이 아니라 학생 이름부터 45가지의 자료값만 입력합니다. 제목은 이 작업표 형식에서 제목을 입력합니다. 입력하는 제목은 학생 성적 현황이 됩니다 제목은 작업표 형식을 보고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보시면 A열과 이행이 만나는 자리에 학생 이름이 적혀 있죠 그래서 A열과 이행이 만나는 자리를 클릭해 주시면 상단에 이름 상자라고 있는데 이름 상자에 A2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A2셀이라고 읽습니다 A 셀에 학생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엔터키를 치시면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김기찬 자료값을 입력하실 때 위에서 아래로 입력 안 하시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입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간을 재보면 위에서 아래로 입력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한글 영어 숫자를 매번 바꿔야 되죠 하지만 위에서 아래로 입력하면 계속 한글 계속 영어이기 때문에 입력 속도가 빨라집니다 위에서 아래로 값을 계속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김수진 엔터 쳐 주시고 신기한 엔터 김경태 적어주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료를 입력하고 나서 실제로 글자가 내 눈에 보기에 너무 작게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 바퀴를 굴리시면 확대가 됩니다 반대로 마우스 바퀴를 굴리면 축소가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 바퀴를 굴리거나 아니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더하기 빼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빼기를 누르시면 축소 더하기를 누르시면 확대가 됩니다 이제 과제 등급을 적어주시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한영키를 누르시면 되죠 그리고 캡스라 키를 누르시면 대문자가 입력이 됩니다 C를 입력하시고 엔터 C를 입력하시고 엔터 마지막으로 B를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이제 한영키를 눌러서 중간을 적어주시고 70, 엔터, 마지막으로 50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기말을 적어주시고 73, 엔터, 49, 엔터, 마지막으로 45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이제 자료값의 입력이 끝났기 때문에 1번 자료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죠. 2번 작업표를 보시고 제목을 기입해 줍니다. 제목은 A1셀을 클릭해서 학생 성적 현황 띄워 쓰기도 오타에 포함되기 때문에 띄워 쓰기도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 A열 부터 J열까지 나오기 때문에 A1셀부터 J1셀까지 드래그해서 상단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습니다 창을 크게 하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글자가 보이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말이 D셀이죠 D셀에 기말이 적혀있고 그 옆에 과제 점수부터 평가까지 적혀있기 때문에 똑같이 기입해 주겠습니다 E셀에 과제 점수 방향키 오른쪽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총점 조정점수, 최종점수, 정점순위, 평가를 적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J 이 셀인지 확인하시고 값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A23 셀에 평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평균은 A열과 B열이 합쳐져 있죠 그래서 A23부터 B23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겠습니다. 평균 그 다음 85점 이상인 학생수는 A열 부터 G열까지 병합이 되어 있죠. A24셀부터 범위를 지정해서 G24셀까지 드래그 하겠습니다. 이제 상단에 보시면 여기 G의 음영색이 진하게 보이죠 H와 G를 구분해 보시면 G가 더 진하기 때문에 드래그 하시면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이제 범위를 지정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85점 이상인 학생 수를 적어 주시고 이제 아래쪽도 병합이 똑같이 되어 있죠 그럼 병합이 똑같으면 그냥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제 창에서 보시면 초록색 점이 보이시죠 이 초록색 점이 자동 채우기 핸들입니다 자동 채우기 핸들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더하기 모양이 됩니다 더하기 모양일 때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셀 병합이 되죠 클릭하시고 글자를 바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딜리트를 누르고 작업하셔도 되지만 글자를 바로 적으면 기존의 값이 자동으로 지워지기 때문에 딜리트 없이 자료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A26셀부터 J26셀까지 드래그합니다. 상단에 보시면 음영색으로 표시가 되죠. 이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줍니다. 마찬가지로 A27셀부터 F27셀까지죠. 영역을 지정해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위아래가 똑같기 때문에 자동 채우기 핸들을 한칸 내려주겠습니다. 그리고 A29셀부터 J29셀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I23셀부터 J25셀까지 범위를 지정하겠습니다 I23셀부터 클릭하시면 I가 음영색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23셀도 음영색이 나옵니다 음영색을 보시면서 J25셀까지 드래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셀 서식 테두리에서 대각선을 클릭, 클릭해 주시면 X자가 됩니다. 확인 마찬가지로 I27셀부터 J28셀까지 영역 지정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음영이 보이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대각선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확인 이제 입력된 자료값은 제목을 제외하고 모두 드래그해서 모든 테두리를 해주겠습니다.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제목을 제외하고 A2셀부터 J29셀까지 영역 지정하고 모든 테두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죠. 제목의 서식에서 크기는 16포인트 크기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클릭해서 크기는 16으로 해주겠습니다. 엔터 클릭해서 16을 선택하셔도 똑같습니다. 글꼴은 이미 서체이기 때문에 그냥 맑은 고딕을 그대로 쓰겠습니다.